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온컴의 대표로 있는 우인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유니온컴은 노동조합 전용 앱을 만들어서 등록 관리를 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니온 문자라고 하는 노동조합 전용 단체 문자 발송 사이트를 운영해서 무료 문자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고 경제, 사회, 가정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직장인들이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그런 곳에 무료 문자를 제공하고 또 그를 통해서 후원 홍보 같은 상품이라든가 기업의 후원 홍보를 진행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은 문자가 필요하고 기업이나 상품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를 매칭시켜서 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과 필요에 의해서 주고받는 메시지에 그 후원 내용을 함께 첨부해서 보내는 그런 방식의 특허를 획득했고요. 을 그걸 통해서 그 노동조합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기업이나 상품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성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잠깐씩 보는 CF로 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네. 노동조합 홍보 일을 시작하면서 노동조합 현장에 가봤더니 노동조업 사람들은 굉장히 소통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 단체문자로 소통을 하면 가장 좋은데 단체문자는 사실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비용 부담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착안해서 다른 후원사에서 비용을 받아서 그 노동조업에 무료문자를 제공한다면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또 반대로 제가 광고 쪽에 일을 하면서 광고대행사에서는 좀더그 비용 효율성이 높은 그런 매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로, 두 가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든 것이 저희 유니온컴의 100% 확인 메시지 광고 플랫폼입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획득한 거는 96년 11월경이고요. 그다음에 그, 그걸 그 상용화해서 개발하는데 자금의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럴 때그 제가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재도전 성공 패키지라는 그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지원금을 받았고 그걸로 1차 그 상용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아,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그 실패를 해보신 분들은 그 실패의 기억 때문에 그 원래 하던 일을 다들 다시는 그쪽 일을 안 하고 싶어해요. 대부분. 그런데 저도 마흔이 넘어서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를 하고 새로운 일로 도전을 했을 때 내가 젊은 사람들이나 그 일을 계속하고 있던 나보다 더 젊은 사람들보다 나은 경쟁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떤 노력을 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경험치를 빼고 나면은 별다른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도전했을 때또 잠깐이지만 실패를 또 경험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하던 일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었는지 그 부분을 찾아낸다면은 그 잘못된 부분을 배제하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꾸면 대려 그쪽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서 내가 실패한 요소만 걷어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재도전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계속된 자기 우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음, 자기 생각이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발견되면 다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생각을 발전시키는 방식이 맞았다면 실패를 안 했겠죠. 그런데 실패했던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라던가 나의 생각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그 내가 가지지 못한 장점이나 강점을 가진 그런 파트너들, 스탭들을 같이, 스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협력의 방식을 쓰면 발전, 개선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만을 답습하다 보면 또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실패가 되는 거 제가 재창업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정말로 난 모르는 게 많구나 내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구나 부족한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못하는 내가 모르는 부분은 그냥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구나 모르면 배우면 되거든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런 방법들을 많이 주변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귀를 닫으면 안 들리죠 그리고 또 주변의 정책이라든가 정부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정책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럴 때 각종 정부 정책이라든가또 멘토님들이 설명해주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못 찾았던 해결 방식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나의 생각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빨리 조언이라든가 도움을 받아서 배제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실패로 가는 위험 요소들을 배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 초기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 창업자의 개인 역량이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충분히 자기 역량을 키우는 거,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량 가운데서 업무들이 발전하고 초기에 기본적인 사업의 형태를 갖추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거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영향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 지원 받으면서 제도전성공 패키지로 그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앱도 개발했지만 그때 기본 교육들을 받게 돼 있어요. 처음에 사실 되게 이렇게 한심증하게 생각했었고 네, 이런 걸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내가 간과했던 이런 요소들이 많았고요 제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갔던 일들 중에서 허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재교육하는 그런 곳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가 개인적인 능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개발 기회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활용을 합니다. 지금 뭐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앱 개발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이런 앱 개발 같은 경우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노동조합 쪽그 사람들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 노동조합 일러스트라든가 노동계와 관련된 난평 이런 것들을 연재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만족도도 올리면서 무료로 더 추가적으로 노동계나 이런 노동계에다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뭐 솔루션이라면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앱이든 솔루션이든 서비스든 현장에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가 필요한지 알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개선하고 바꿔나가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전혀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솔루션이나 서비스가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처음에 계획했던 담들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알수 있는 이런 앱이나 솔루션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앱과 솔루션 서비스가 되거든요 그거 자체가 블루오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다들 하고 있는 걸더 좋게 개발하는 것 정도 가지고는 블루오션을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남들이 쓰고 있는 거 그대로의 거를 더 기술적으로 합리화시키고 발전시킨다면 더 나은 기술이 나오면 그건 도태되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의 반응이나 현장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전혀 다른 쪽이라도 자꾸 개선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결과는 처음에 의도했던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그 새로운 형태의 또 다른 서비스나 솔루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내 의견만 생, 옳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견을 보완해 줄수 있고 조언해 줄수 있는 친구, 동료 그런 인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단점을 인정하고 상대방, 파트너들의 장점을 존중하면서 같이 협력한다면 성공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